你不要一气都吃个呀呀 빨리 불자 불자 불자 불자 불불불가불 가만 핸드폰 핸드폰 있어 없어 핸드야누야 핸드폰 뺐다니까 핸드폰 다뺄 응, 핸드폰 뺐핸드 그냥 넘겨. 넘겨 아니야 아저씨 넘겨 넘겨 넘겨 넘겨 아니야 나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아아야 아니야 야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아, 아니 빠지는 데, <목소리가> 아, 뭐. 아 빠지는 데 핸드폰 때. 그래서 핸드폰, 하 아, 나 하나, 하나, 씩나 하나, 하 하나, 하 하나, 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 다시. 하나, 나하하 나는 나모다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어, 신발이 런다신발이 신발이야 이야다발 들어 부터이야 신발이야 이야 신발이야 신발이야 신발이야 신발이야 핸드폰. 야핸드이야신발내야 신발이야 신발이야 신발이야 신발이내이야신발이이야야이이이 이거 봐, 이거 안 아우 짜 어우 게아우짜해우짜 어우 짜 어우 짜 어우 짜 어우 짜 어우 짜 어우 짜 어우 리 어우 지 어우 짜우리 어우 짜우 야, 우 아, 짜 아, 아, 아, 거... 아, 야 우리도 뜨니, 뜨자, 뜨 다, 하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웃음> 아 해수욕 하 아들병, 아들병, 지검 찌검, 지검지검 찌검, 아아 하나, 두, 세, 하나, 둘, 셋, 주이 주원이 뭐 없나, 주원이, 주주주 주원, 주원, 주원, 주원, 주원, 주원, 주 주원, 주원, 주원, 주 야 진짜, 진짜 뒤집어 야저렇뒤집어라 아예 그어고 뒤집어 최선어현장 옆으로! 옆으로 들어! 아 옆으로 들어! 기다려 기다려 더가더가더가더가더더가더가더더가더더 가무라를못 찾았어 <놀람> 가 잠을 수가 없살았어 일단 아이 좋아 일단형님 많이 먹는 <웃음> 아, 게 좋아. <웃음> 마. 마. 어. 야, 야, 아 맛있어 맛없어. 아진야아 진짜? 아나 지금부터 다 왔어. 나 지금부터는 벌려아 자냐 그래야 씨발 언제 언제? 나 먹어. 나 먹어. 안 가. 안 되면 가 혼자 내가 내가 혼자 혼자 혼자 혼자 나나나자 혼자 혼자 혼자 혼자 혼자 혼자 혼가자 오케이. 안 혼자 혼자 혼자 혼자 혼자 혼 보기 좋게 김하전 태우고 euh, 어, 김하전 태우고 자 좌우 아, 살피고 어. 깊은데 깊은데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ania> <artists> 대장님, 신호 화이팅 한번 하고 나와. 에? 신호 화이팅 한번 하고 나와. 자, 신호 화이팅. 자, 자, 신호. 내가 뒤로 집니다 뒤로. 뒤로. 뒤로. 하나, 둘, 셋, 신호 <뮤> 에이, 반칙이야, 기 오예, 야, 야, 야. 손주, 손주. 손주. 손주. 하나, 둘, 말, 셋! 실루요 네. 예. 아주 좋아! <웃음> 질타깃으로 빠져서... 이거, 봐, 이거 봐. 네, 왜 그래, <웃음> 아요 이거 못 받을라 그래. <웃음>